오오오오 o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도시동아 문이 다 닫혀있네. 돈. 아, 어이. 어이, 좋다고. 이 어이. 어 어이. 있어 어이. 예전에 저기를 한번 열어봤거든. 저기 안에 수희복이 있어요, 수희복. 뭐시로 만든. 수희, 수희, 수희. 죽을 때 이분도. 수희, 수희. 죽을 때. 죽었을 때입히는 뭐. 야 잠깐, 야 들어, 우리 어화 들어, 뭐들어뭐들지아뭐아돌아돌어돌 떠돌아 떠돌아 떠돌아 떠돌아 떠돌아 떠돌아 떠돌아 떠돌아 떠돌아 아 그만, 그만. 누구냐? 누구냐? 저기 장롱 위에 숨어있다 농사 먹음직이 돌아. 역시. 와! 딱 키들이 뿜! 뭐야? 어어어어어어어 뭐야 또봐안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와, 와, 와, 와, 와, 어야 누구야? 야, 야, 나 정신차려, 야, 야, 야, 야,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신와나 정신 와나정신와 나와 나와 아이 너무 못 어왔다어 못 잘해. 어, 빠야도친다 너도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<웃음> 어, <왜, 왜> <웃음> 가보자고... 오.. <웃음> 어, 어, 어, 왜 어, 저거.. 가 보자..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아 어, 아 어, 어, 어, 어, 어, 다여자 어, 어, 어, 어, 어, 다 아.. 아.. 아.. 아.. o h e l o o d 아, 뭔 소리야? 야, 뭔 소리야, 막아... 뭔 소리야? 나어어 아... 아, 아, 아, 아, 아, I n e d to w s h y o 어? <웃음> 구야 <누구예요>? 어. 어. <웃음> <웃음> 뒤한테 뭐가 들어갈라는데..뭐야? 어디갔어? 뒤한테 들어갈라는데..뭐야? 어? 뭐야? 이런데 와 뭐야 이렇게 뭐나나나 나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<웃음> 어디서 <누구> 왔어요?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 내가 그냥 지금, 나온 곳에 마이콜이 지금, 지금, 지금, 지이 지금, 지금, 지 무기를 들었잖아. 그걸 많이 내가 지고지이기절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어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안지려 b o n 요 어, 잠깐만. 너 나와. 사람한테 들어가서 장난치지 말고 뭐야 너. 사람한테 들어가서 장난치지 마. 어? 내가 쓰는 거 봤어? <웃음> 어,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와, 뭐야, 와, 뭐야, 와, 와. 와. 와. 와저 뭐야, 비. 이거를 한번 태워봐야 될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우와, 뭐야, 시피저 저 부시가 꺼지면 들어가죠, 여러분들. 부시가 다 꺼진 거 보고. 어! 어! 뭐야? 야, 야, 뭐야? 정신 돌아. 와씨, 이깨게 태워. 비행 폴도 안 했는데 그냥 나. 저 태워준. 비행 폴도 안 했는데 그냥 굳이 혼자 스스로 나와 스스로. 그래,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때에 응. 이걸 태워준 게 어. 괜찮아? 응. 어. 어? 응, 어. 어? 차에 들어가 있어도 차에 들어가서 있어, 차 끄다 응. 좋아요 안녕 가장 탁드려요 o h o